오랜만이다, 강남역되게 아, 여기 지하에 가서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내가 이걸 못 들면 강남역에 비고 여기거든? 어 여기 뭐할 수가 없다 여기 못 되나? 어, 이건 뭐 차를 신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 그게, 아,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네 그게. 여기가 땀 땀이구나 땀 땀! 대기하는 거야 지금? 대기하네 오우 oh, no. 지금 평일 2시 반인데 대기 중이에요 <웃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얘기를 못하겠다 요 해선장 소스 요거도 맛있죠 고기 같은 거 쌀국수에 있는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요걸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그 다음에 요거 핫소스 요거 스리라차 소스 진짜는 여기가 이제 닭표시가 있고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데 베트남 사람이 개발한 건 맞아요 근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 요즘엔 우리나라 그 치킨 TV 광고에도 스리라차 소스를 가지고 많이 나오긴 하죠 그 다음에 요 음료를 하나 시켰어요 요거 리치 음료 3,500원이네요 이거는 이거 뒤에를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베트남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 반찬은 요렇게 뭐 절인 무인가 양파인가 양파 같진 않고 양파인가 뭐 조그마한 고추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릇이 다 요렇게 약간 베트남 분위기 나게 요런 시리즈로 쌀국수 먼저 리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포모이라는 거고 이거는 그 종류 네가지가다 들어간 쌀국수래요 보시면은 일단 이거 꼬리 꼬리 고기 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기 이것도 고기 이건 뭐지? 힘줄인가? 여기 힘줄 그래서 뭐 조, 고기는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기가 좀 얇구나 근데 뭐 어차피 쌀국수는 다 얇으니까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꼬리가 들어간 게 너무 괜찮고, 힘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이거 숙주. 그 다음에 숙주 아래는 면. 거의 그냥 짬뽕 그릇 사이즈 안에, 라면 그릇 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 국물을 한번 먹어보면. 아, 국물 괜찮네요. 국물 괜찮아요. 이게 껌... 껌 뭐지 이름이? 껌싱인가 아무튼 이거 만원짜리인데 계란후라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볶은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그 옆에는 야채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요게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건데 요거 무하고 당근하고 절인 거음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느옹맘 소스에다가 단소스 좀 신소스 이거 같이 섞은 거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고기같은거 찍어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응찍어먹으어 음, 음, 음, 수프를 잘 입혔네 밥이랑 먹기에는 딱 좋아요 살짝 달긴 한데 음, 맛집이네 그지? 먹을만하지? 맛있네 음. 좀 덜어가고 싶으면 덜어가 그러니까 여기가 다 좋은데 두 명이서 보면 테이블이 너무 좁다 그 사이즈는 큰..큰데 됐어? 국물 많이 가져가 많이 어디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 면도 퍼지지 않고 괜찮네 좀 쫄깃쫄깃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짠짠해 맛있어 이것도 그냥 뻑뻑한 소고기 맛그 다음에 내가 제일 기대하는 힘줄 힘줄 맛있어 베트남 가면 진짜 여러 종류의 부위를 다 넣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은 그런 집이 있죠 이게 그냥 먹기가 좀 심심하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면도 찍어 먹을 수있어이 면을 어떻게 소스에 그러면 좀 강한 맛 좋아하는 사람도 이게 좋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밥하고 고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야채 이렇게 넣고 이 소스를 여기다가 뿌려. 아 그러고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요렇게 맛있고 국수가 뭐뭐 여러 가지가 뭐 꼬리도 들어가고 뭐 이래서 어. 좀 건강한 약간 보양식 같은 느낌도 있고. 응. 국물이 다른데 보다 조금 하여튼 좀 약... 뭔가 건강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음... 담백하고 나는 베트남 전문가로서 <웃음> 내가 수많은 어. 베트남에서도 식당쌀국수만 100번 이상은 먹어봤고 어. 국내에서도 쌀국집을 많이 가봤는데 뭐이 집은 그냥 어, 상위권, 어, 상위권. 하지, 어, 하지만 최상위는 아니다 근데 추천은 응. 할만해 근데 추천 가성비 할 만한... 좋다 어. 어, 가성비 좋고 강남이라는 이 사거리 근처에 땅에서 네. 양도 꽤 괜찮게 나오고 15, 많이 주고 15,000원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일 비싼게 일단 그거니까 근데 음. 그만큼 고기가 나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쌍수 어. 괜찮았어 밥도 괜찮았어 고기도 밥 위에 그 올라간 그껌슨 고기도 맛있었고 어, 밥이 밥이. 근데 원래 번... 이제 얘네나라 쌀이 밥이 좀 금방 식어 어. 어, 그래서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좀없잖아있었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뭐 그래도 나름 베트남이랑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한 티가 나는 것같아이 집. 어, 밥도 맛있네. 그러니까, 뭐 강남 오면은 가끔 가다 한 번씩 먹을 만한 곳, 아, 음. 어. 별몇 개? 여기 여기 다섯 아, 개 중에? 중에? 어. 한네개 반? 네개 반? 네개 어. 어. 반. 아, 점수를 후하게 잘 주는 사람이 성격이 좋으니까. 난네 개. 난네 개. 쌈쌈 잘 먹었습니다. 이제 강남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이런 데서? 근데 살어 집값이 막일 년에 1 0억씩 오르면 당연히 살지. 여기서 우리 3 시간도 있을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거겠죠, 왜? 그러니까. 마당도 있고 좀 소똥 냄새도 아무래야지 사람이 사는데. 뭐.